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일본어는 바로 돈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일본어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내바다 몬카치 라는 말인데 내바다 몬카치 내바다 몬카치 내바다 몬카치 내바 몬카치도 이긴 것을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 간단한 표현만 한번 풀어보면 내받다, 모노의 가치예요 내받다는 그러니까 버텨내다, 끝끝내 버텨내다 끝끝내, 끝끝내 버텨내다 라는 뜻이고 내받다, 모의모은 모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버틴 것을 승리란 말이에요 이 모노는 사람인 내가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틴 것을 승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카찌는 원래 발음이 카찌인데 이게 내봤다 몸같이, 가치, 몸같이가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면서 '같이'라고 카에다 땡땡 발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봤다, 몸같이'예요. '내봤다, 몸같이', '내봤다, 몸같이', '내봤다, 몸같이'. 이게 한국어로도 존버는 승리한다 를 그대로 풀센텐스로 만들면 결국 버텨서 이겼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일본어로 그대로 하면 네바떼 아니 캣큐쿠 네바떼 카치마시타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 내바따몬 같지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내바따, 내바루입니다. 내바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바루는 버티다 라는 말이고 끝끝내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내바루가 동사원형이고 그래서 이거를 존단말로 하면 은 내바리마스, 과거형 내바리맛이다 그리고 부정형 내바리마에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말은, 내바루 내봤다, 내바르나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럼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연예인이 있어서 그 연예인 사인을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사인 오뭐라오타면이산지가 맞대, 때. 산지가 오, 내바, 때. 결국 사인 을 뭐라, 이마시다 사인 오 뭐라고 타면이 산지 깡오내봤대가지 마시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결국 사인을 받았으니까 내봤따문 가찌 내봤따문 가찌 됐쓰 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마스크 사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마스크 사려면 또막 약국에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막 엄청 오래 기다려서 결국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쓸수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결국에 마스크를 샀을 때. 네바따몬 같지私は今日一時間半を寝내って結局 마스크を買いました. 네바따몬 갓지です.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바따몬 같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쉬운, 편한 그런 일본어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뭐 알고 싶은 표현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아보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